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덕성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인물이 있을 수 있고 지지정당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책 공약이 있을 수 있고 업무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도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라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후보들은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후 두 번째는 주님이 머리대신 교회가 세상의 다림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에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다 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조롱받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도덕성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라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작을 도덕성에 주목하고 도덕성에 투표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첫걸음을 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세 번째는 투표는 장기전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투표는 계속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백만이 되는 매 선거 때마다 도덕성에 주목해서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정치인들이 지금보다는 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 정당, 공약, 도덕성 등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은 도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을 선택하실지 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서로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